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혼돈이 가득했던 그날 이후 세상에 몽환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곳 로핸델은 세계수 엘조윈의 보호 아래 아제나가 강력한 마력으로 앞마리를 처리하고 있지만 끝없이 나타나는 악마들로 인해 모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보렐시도의 힘은 점점 로헨들을 침식하여 거대한 환영의 결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몽환의 마법이 아크라시아를 위협하고 있어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제나와 모두를 지켜주세요 엘조인의 상스러운 가호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때가 되었다 이제 몽환이 아크라시아를 뒤덮을 것이다 가라, 몽환의 권속들이여 현실의 눈먼자여 네 두려움이 들린다 맞이하라 저무는 화멸의 악몽에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마침내 혼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